미호크 떴다고? 어디있어 미호크? 미호크 떴다! 자, 미호크. 얻어보러 갑시다. 에이, 오늘 두 번째 5성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미호크 꼭 필요했죠. 예, 제가 갖고 있는 SS등급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호크가 좀 필요했거든요. 음. 사네미, 그리고 사스케. 둘다 이제 SS등급에, SS등급에 들어오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르님 SS의 최강자는 미오크예요 나르님 꼭미오크는 있으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 무조건 SS의 최강자는 미오크라고 어.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미오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마이트 뽑았거든요. 어. 아까 올마이트 뽑고 그, 여러분들께서, 와, 이거를 두 번만에 뽑네, 이러면서 진짜 사기치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가 하셨는데, 어, 근데 이번에는 좀 미호크가 잘안 뽑히네요, 어. 어라. 확실히, 아, 근데 확실히 미호크가 워낙 사기니까, 어. 이게,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바로, 뿅! 하고 나오면은 그게 말도 안 되지. 음. 이게 맞아 데스노트도 사기라고 얘기 들었는데 데스노트 뭐야 그 능력이 데스노트도 사기라고 들었거든요. 음 일단은 사스케 강화도 맞아. 자 저는 여러분들 많은 나나 분들께서 나루님 왜이 캐릭터 사성 좋은데 안 써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저는 사성은 안 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사성은 않습니다. <웃음> 음. 50초 안에 범위에 있는 캐릭터들다 죽인다고? 와그 정도야? 어, 그럼 확실히 사기긴 사기다. 오. 음, 데스노트라는 캐릭터를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맞아, 부르마, 부르마 강아지로 썼을 때 진짜 댓글! 진짜 댓글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뽑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이었구만. 저 일단은 초반에는 뽑지 못하니까요. 그전까지 돈을 좀 많이 땡겨봅시다. 미오크 음... 일단 좋아좋아 좋아. 그리고 초반 사거리가 얘가 좀 길어요 사내미가 자 일단 초반에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이거 두개를 이렇게 그냥 해놓자 음 초반에 돈을 좀 벌어야 돼자 좋아요 어? 미워크 사거리가 얘가 60인가 그렇거든요 초반에 그냥 1레벨 때 음... 제일 길어요 지금 보면은 어... 루피가 풀강 찍으면은 50이고 어... 얘 뭐야 사스케도 풀강 찍으면 50이에요 근데 뭐야 잠깐만 얘얘얘얘 얘, 얘, 얘, 막아 막아 막아 얘한 대만 때려 여기 여기 아무도 안 막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막아요 안들어갔지? 어 다행이다 어 근데 얘는 네 120까지 올라갑니다 풀강 찍으면 초반에 처음에 60이고 만렙 찍으면 120까지 올라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네 사기기는 사긴데 문제가 너무 비싸 예 네, 뽑는게 너무 비싸요 약간 그런 단점이 있죠? 자, 일단은 초반에는 좀, 어, 애들 강화 좀 하고, 그리고 갑시다. 일단은 사넴이랑 이 사스케로 돈좀 벌고. 얘네 둘로 돈좀 벌고 갑시다. 음. 리오크 여기에 놀수 없잖아. 여기에 놔야 되네? 와, 근데 사거리 봐. 이게 뭐야? 여기에 놓으면은, 어, 야, 여기에 놓으면 그냥 아예 닫았네. 와, 뭐야. 여기에 놔야겠다. 저게 놔야겠다. 저게 놔야겠다. 음. 여기에 놓읍시다. 사거리 다 닫았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돈 모읍시다. 아, 얘 풀강까지 찍고 갈까? 야, 일단 얘풀강까지 가자. 뚫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요. 혹시 뚫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 풀강까지만 찍고 얘네도 풀강까지만 찍고 아 근데 잠깐 그러면 돈이 얘미오크 풀강 언제 찍 하나만 합시다. 얘만 얘만 쓰자 얘만 음 얘만 풀강 쓰자 아예 미오크만 보자 자 여기에 설치하도록 하죠 자 일단 미오크 초반 데미지 114 사거리 일단 사거리만 길어요 업그레이드 비용 3750원이야? 어. 어, 일단은, 얘 돈, 얘 말래 못 찍을 것 같은데? <웃음> 그쵸? 스토리에서 얘 말래 못 찍죠? 오. 그래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한번 강화해봅시다. 음. 야, 근데 진짜 사거리, 사과... 스킬 임팩트가 멋있다. 일단 스킬 임팩트 하나는 진짜 멋있다. 어, 이건 최고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계속 때리셔도 돼요. 모양 깜짝이야. 기관차가 있네? 자, 일단은 미오크 그래도 좀더 해봅시다. 레벨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볼게요. 사실상 나는 스토리를 하는 유저로서는 굳이 미오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공, 자, 사거리 65에 데미지 199입니다. 데모니지 자체는 그렇게 별로 크진 않네요. 음. 나는 스토리는 브로리 아니면 에이스가 좋아요. 브로리가 뭐야? 누구야, 브로리? 일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스토리에서는 미오크는 말렙을못 찍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진 말은 않네요. 음 미호크 멋있다고 그쵸? 이게 바로 미호크 매눈 매눈 미호크. 강화 돈 진짜 엄청 깨진다. 너무 비싸다 진짜 얘 강화. 와얘 진짜 돈 너무 많이 나간다. 디오 리뷰해주세요. 디오 리뷰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올린거. 어 그거 봐주시면 돼요야브로리다아브로리네 뭐였지? 어? 이름을 까먹었어. 브루마어 감사합니다. 에이. 어, 브루마다. 자. 오케이. 2강까지는 볼수 있겠다. 3강은 힘들 것 같고. 어. 자, 이강까지는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데미지 플러스 102네 자, 데미지 300 사거리 70 야, 사거리 봐, 이게 뭐여 야, 애들 나오기 전에 일단 그 소환되기 직전부터 막겠는데 이거? 이게 뭐냐? 야, 애들 소환되기 전에 막겠는데 사거리가 왜 이래? 와, 사거리 진짜 미쳤다. 6,000원? 못 버리고, 못 먹을 것 같죠? 오. 와, 사거리 왜 이러니, 얘가? 어 뭐야! 다른 것도 뭐 날린 거, 어 뭐야! 뭐 돌아서 쏘네? 약간! 아, 쓰는 방식이 두 개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쏘는 거라, 쇽! 이렇게 쏘는 거라, 어, 이렇게 쓰는 거두 개가 있네. 오. 오 방식이 두 개네. 어? 되겠는데? 잠깐만, 미호크. 3강 되겠는데? 돈될거 같은데? 야, 근데 루피들이. 아 이거 여러분들 루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루피가 다 해주고 있단 말이야. 아, 되네. 3강까지 되네. 6 0 0원딱 되네. 오. 자. 오. 어, 풀강 되네. 자, 미호크 풀강입니다. 오. 야. 그, 루피 여기에다가 설치하지 말고 좀 치워봐. 루피 좀 여기서 치워봐. 안 보여. 미호크가 안 보여. 자, 미호크 근데 그대로네. 그 스케일 쓰는 것 똑같네. 자, 사거리는 120으로 엄청나게 넓거든요. 짠. 자, 저희 성까지 닿습니다 아, 사거리가 이게 뭐야? 이게 야, 사거리가 여기까지 와.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자! 일단은 봤을 때 미호크 같은 경우는 사거리 자체는 엄청나게 세네요. 음, 사, 사거리 자체는 엄청나게 길고 데미지는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음, 416 어, 쿨타임이 긴데 짧다. 3초네? 오. 자 일단 딱 보니까 룩 루... <웃음> <에이>, 뭐야 이건 <웃음> 어? 이건 뭐지? 어 뭔가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제 여러분들 약간 얘는 느낌이 이거야 아.. 여기는 늘 남들과 똑같은 곳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 아, 이게 한국의 미래 아닐까? 늘 똑같이 늘 똑같이 생활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나는 미호크처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가도록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이제 어, 교육 방식에 대한 풍자. 예, 우리나라 교육 방식을 풍자하는 미호크였습니다 네, 세서 등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하네요. 쿨타임도 음, 짧고, 근데 문제가 돈이 너무 비싸다는 점. 맹나는였습니다.